이번 영상에서는 히라마 산맥 동부의 정의 몬스터를 30분 동안 사냥하면 얼마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냥은 평화 시기에 진행했으며 아이템 획득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달빛담은 과즙 음료를 도핑했어요. 동부는 전쟁 시기에 사냥을 할 경우 적대 세력의 기습을 자주 당하는 지역이니 웬만하면 평화 시기에 사냥하는 것을 추천해요. 사냥할 몬스터는 안개초원 야영지 근처에서 나타나며 정의 등급이라 강력해요. 따라서 도핑을 하고 사냥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해요. 도핑의 종류는 영광의 잔, 숙성 갈비살 모든 구이를 사용하며 심판의 갈망과 운영자의 보상 무약까지 하게 된다면 더 좋아요. 만일 심판의 갈망을 사용할 경우 치명타 저항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정의 몹은 3마리씩 뭉태니로 모여 있으며 한마리를 때리더라도 3마리가 달려들기 때문에 강력한 범위기의 스킬로 죽이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모든 종류의 정의 몬스터들은 상태 이상 스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점수가 낮다면 사냥하기가 매우 곤란할거예요이 아저씨는 장비 점수가 15,000이 넘기기 전까지는 잡지도 못했어요. 마딜의 경우 요령만 있다면 장점이 낮아도 사냥이 가능하지만 팔딜의 경우 범위기가 적기 때문에 사냥하기가 힘든 편이에요. 팔딜 기준으로 사냥 방법을 소개하자면 폭탄 화살의 계승자 스킬인 불꽃과 화살 소나기의 계승자 스킬인 안개를 이어서 사용하여 3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다음 3마리에게 이동하여 조준사격을 킨 상태로 저격의 계승자 스킬인 번개를 사용하고 바로 빛의 화살 3번을 쏜후 조준사격을 끄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저격에 맞은 적에게 빛의 화살을 사용할 경우 주변 몬스터에게 피해가 전이되어 범위기로 때릴 수 있으며 바로 조준사격을 끄는 이유는 몬스터들이 빠르게 근접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광전자는 끌어당기는 스킬을 사용하는데 이동사격을 활성화하면 끌어당기기에 면역이 되므로 폭탄 화살 및 적격을 사용하고 바로 이동하면서 스킬을 연계한다면 당기기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휘관의 경우 처음 피해를 받으면 일정 시간 동안 무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몬스터들을 처리하고 나중에 잡는 게 좋아요. 만일 자신의 딜이 약간 부족하여 잡는 것이 힘들다면 낭만 특성을 들고 편인의 C스킬까지 찍은 후 운율 스택 15회를 유지하면서 사냥을 한다면 좀더 수월해져요. 운율 스택을 1 5에 쌓게 되면 치명타 피해량이 30%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동부에서는 영롱한 강화제가 드랍되며 서부와 다르게 각성 주문서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레벨을 올리기 좋아요. 그럼 사냥 영상은 이쯤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0분 동안 사냥해서 얻은 순수 골드는 3골드 1은 80동이며, 습득한 아이템은 계승자의 주머니 175개, 잡동산이 36개, 영롱한 강아지 29개, 도면가방 5개, 영험한 기운이 봉인된 돌 11개, 명예점수 1200점이에요. 이 아저씨가 약해서 그런지 많이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도면가방은 상점에 팔아버릴게요. 아무래도 정의 몬스터라서 그런지 명예 점수는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계승자의 주머니가 175개이므로 소비 노동력은 비숙련 기준으로 6125이며 대가를 기준으로 하면 3675예요. 맨날 주머니 몇백 개씩 열다가 이렇게 적으니 뭔가 이상하네요. 주머니를 모두 열었더니 토지금액이 354골드 43은 26동이 되었으며 영험한 기운이 봉인된 돌은 개당 1골드 8 0원으로총 19골드 8 0원에 판매하여 30분 동안 사냥에서 얻은 총 수익은 374골드 23은 26동이에요. 사냥 난이도에 비하면 수익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경험치를 2% 넘게 올릴 수 있었어요. 끝